어, 일본의 총리였죠 아베 신조 사망했습니다 어제 일이었고요 6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어, 유세 중에 예, 선거 유세 중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총에 맞았고요 총을 어, 두발 맞은 것으로 예 그래서 이제 출혈로 사망했고요 어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면 일단 일본이 총기가 어, 총기가 허용된 국가는 아니죠 어 일반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총으로? 이 뭔가 신기한데 라는 생각을 하죠 어 봤더니 총도 정식 총이 아니더라고요 어, 어쨌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고요 자 이게 어 아무리 그래도 전직 총리인데 전직 총리인데 유세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어, 특히 스페셜폴리스라고 이게 그 s p 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경호를 담당하는 팀이에요 근데 경호를 담당하는 팀인데 왜 막지 못했을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 어떤 식이었냐면 이 범인이 총을 심지어 이게 겨누고 이 총을 제대로 겨눈 상태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쏘고 또 바로 따당! 이게 아니고요 땅! 그 다음에 땅! 이렇게 두 번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짜 무슨 정말 좋은 총이어가지고 빠바바바박! 이래가지고 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가서 이렇게 땅! 가서 땅!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 시간에 텀이 있고 그렇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 총성이 울린 이후에 빠르게 이렇게 붙으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참 많아요. 어왜 그랬나? 어, 이런 얘기도 있죠. 스페셜 폴리스들이 어, 많이 배치가 안돼 있었다. 한 명만 배치가 돼 있었다. 그래서 막지 못했다. 보통 이제 그 스페셜 폴리스들이 많이 좀 경호 담당하는 팀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명만 있었고. 그냥 동네 경찰, 지역 경찰들만 계셔가지고 어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 이뭐 다양한 이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총도 여기 보시면 요게 총이에요. 근데 요거 지금 아사이 그 유튜브 캡처 화면인데 살짝만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총이에요. 요게 참 개인이 만든 사제 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제작 총기 어, 성능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두방인데 이게 과연 연발이 가능한 총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탄환으로 뭘 썼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지금 이게 가능해졌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총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총으로 이렇게 저격을 하는데 총에 조준이 조금만 잘 안됐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 탄환이 그 정도의 설성령을 가지고 있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두개가 다 만족됐더라도 경호에서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됐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총성이 울렸을 때 바로 누군가가 이렇게 덮어줬더라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왜냐면 총을 맞은 게 이렇게 고개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맞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났을 때 바로 이렇게 숙였다든지 아니면 바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감싸줬다든지 그러면 또 이런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죠 어~ 아까 그러니까 되게 좀 신기한 일이었어요 되게 어~ 일어나기 정말 힘든 일예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어제가 신문 보도를 봤는데 그이 가해자에게 아 가해 범인이라고 할게요. 그냥 범인의 어머니가 이상한 종교에 빠졌대요. 네. 그래서 이 종교에 막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집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종교 관련 음, 관련인을 뭐 종교 지도자든지 뭔지 하여간 종교 관련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뭐 경호가 좀 많았다든지 아니면은 마땅히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됐다든지 하여간 그게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종교와 아베 아베 신조가 아베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벨을 죽였다고 합니다. 어, 이런 이유가 있는데,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인의 오해. 이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개인의 오해죠. 이거는. 어, 특별한 대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개인의 오해로 인한, 음... 예, 할인이었어요. 좀 이거는 너무 음, 좀 이상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참 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감상평 뭐그 어떤 분들은 감상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평을 막 내리죠. 막 누구는 야 아베가 죽었다 기분이 좋다 막 신난다. 뭐 누구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은 건데 뭐쫄쫄 이런저런 평가들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하시면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어제 의견이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유는 이랬다. 어 그런데 이게 정말 쉽게 일어날 만한 일은 아닌데 일어났다. 살면서 우리가 대통령 암살이나 총리 암살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하진 않거든요. 이야기로 들긴 하겠지만 이런 걸 쉽게 접하진 않는데 어, 실제로 이런, 날이,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걸 경험을 우리가 하는구나 살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거 정도 네, 그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어, 개인에 대한 음,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의견이나 혹은 그런 뭐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개인이 다 존중받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어서 나가면 우리가 이런 대통령 암살이나 이런 일들이 되게 쉽게 일어나는 일 아니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야, 우리 미국이 참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대통령 암살이 또 뭐가 있었냐 보면 1865년 에 링컨 암살이 있었죠. 아 이거는 지금 150년 전인가요? 네, 링컨 암살이 있었죠. 링컨을 죽여요. 근 네, 죽이는 이유가 이제 남북전이 있었잖아요.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그 남북전쟁에서 좀 갈등. 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에 따라서 죽이려고 했다가 근데 이제 전쟁이 얼추 마무리 돼 버리고 이래 가지고 이제 어 그냥 이제 그 이유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럼 왜 죽였냐 그 흑인의 인권을 높이려는 노예제를 또 폐지하고 뭐 요런 이런, 이런 이야기가 해서 그것 때문에 죽였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뭐또 다른 설들도 있는데 하여간 뭐 그런 저런 이유들이 나오죠. 어쨌든 이때 당시 제 링컨 그 암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 죽어요. 교수형 당하고요. 옛날 워싱턴 DC 1885년 아 천, 1865년 7 세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 가담자들이 예 이렇게 사례가 되고요. 자, 근데 요거는 보시면 사실 대의가 대의 이걸 대의라고 해야 되나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뭐 남북 전쟁, 미국의 이제 시빌 워나 이런 거, 그다음에 노예 해방 어, 아니면 노예제 폐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역사에서 오는 어떤 이유들은 있어서 이게 옳고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이유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나름의 대의, 나름의 대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런 게 있긴 있었네요.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1963년에 존 F 케네디. 제일 유명하죠. 영화로도 나왔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건은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자, 해병대 출신 리하비 오즈월드가 이제 범인인데 이것도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게 존 F 케네디 이 암살 사건은 원인이 이유가 뭐야? 네. 이유가 뭐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좀 애매하죠. 더 놀라운 건, 이거 해병대 출신 리하비 오즈월드 잡혔거든요. 근데 잡히고 나서, 네, 얼마 안 있어서, 잭로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다시 오즈월드를 죽여요. 네. 한 이틀인가 만에 죽일걸요? 왜 죽였냐? 글쎄요. 오즈월드랑 잭루비가 서로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죽여요 이유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존애프 케네디는 도대체 이 오즈월드가 존애프 케네디를 죽인 이유가 뭐야? 근데 이 오즈월드를 잭루비가 이틀 만에 죽인 건또 왜야? 근데 이 잭루비는 또 깜빵 가서 2개월 만에 2, 2년인가? 2년? 2년인지 년 2개월인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2년인가? 2년 아니면 2개월이거든요. 이거 암 걸려서 죽어요. 너무 빨리 뭐지?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관련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존 에프 케네디 암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의혹이 많습니다. 의혹이 많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시나리오들이 많죠. 그래서 뭐 FBI에서 암살한 거다. 존 에프 케네디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단독 범행한 거다.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그냥 어 그냥... 단독으로 암살한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른 뭐 다른 집단의 어떤 개입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존 F. 케네디가 그총 맞을 때그 차에서 맞거든요. 근데 차 앞에 주지사가 있었는데 그 주지사도 이제 존 F. 케네디를 관통한 총알을 맞아요. 그 주지사도 그래서 어떤 얘기도 있냐면, 원래 죽이려고 했던 건존 에프 케네디가 아니라 그 주지사인데 존 에프 케네디가 죽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의혹이 정말 많습니다. 요거는 사실 옛날 같았으면 제가 요거 의혹을 다 정리해서 평라직으로 한편 써가지고 글로 보내드렸을 텐데, 예. 하여간, 어, 좀 여기서 다풀기에는 내용이 많고요. 어쨌든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있죠. 어, 안타깝게도 아, 이때, 방탄차에 타고 있었는데, 존네프 케네디가. 만약에 방탄차에 그 뚜껑이 열려있지 않았다면, 뚜껑이 열려있었어요. 퍼레이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만 닫혀 있었어도.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네, 열려있었죠.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미 존네프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에 갔었을 때, 예,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확답을할수 없는 네, 그런 미스테리 사건입니다 서프라이즈 이런 거에도 아마 나왔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네, 박정희가 암살 됐죠 예, 네, 그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진짜가 아니라는 설도 많아요 그냥 예, 그냥 얘기다. 음,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김재규, 예. 김재규 뭐 열사라고 표현을 하죠. 김재규 열사가 이제 총을 쏴가지고 그렇게 박정희를 죽이면서 이제 유신을 끝낸 유신을 끝낸 사건이죠. 어, 사실 우리나라 민주화를 굉장히 앞당긴 예,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대의가 만약에 있었다면. 민주주의로 얘기가 아, 되고 있죠. 대인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좀더 빠르게 오기 위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 자유민주주의를 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 물론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누군가는 뭐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차지철과의 어, 차지철 김재규 사이의 갈등 어, 그런 뭐 이런 그냥 갈등설이 있고요. 뭐그 다음에 뭐 누가 뒤에서 또 미국이 미국이 사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되게 얘기는 많아요. 어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죠. 어 우리가 아직은 정, 아직은 앞으로도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다양한 이유들이 나와요. 그 이유들은 뭔가 대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암살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주라든지 이런 정치적으로 조금 어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아 그런데 사실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오해 예. 아베 심조는 그냥 오해죠 오해 그래서 좀예이 사건은 음 좀 비어있는 느낌이, 좀 공, 공허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면 분명한데 좀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런... 예.